안녕하세요, 주식이 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건설주, 그중에 이제 원전 관련된 건설주 외에 오늘 상승했던 건설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전주에 대 원전 관련해서 중요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수원이 우간다와 원전 협력을 타진 중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이 2,000 메가와트 규모의 원전을 도입 추진 중인 우간다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 우간다는 국내 총생산 기준으로 했을 때 어, 세계 86위입니다. 어, 이런 수준에 있는 어, 어, 나라고 얘네가 지금 우간다의 캄팔라에서 100km 떨어진 지역에 원전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간다와 뭐 체결이 될지는 아직 미시수지만, 이런 이유로 인해서 원전 관련주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고, 또 건설주 대표적인 또 원전 관련주들이죠. 원전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또 건설, 또 설계, 뭐, 여러, 여러 분야에서 또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건설주 중에 또 원전주 또그 외에 상승했던 건설주들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어, 먼저 오늘 살펴보실 건설주 중에 가장 어, 수익률이 높았던 종목 보시면 수산 인더스트리 얘가 7%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24,300원으로 오늘 7% 급등. 퍼는 11배 수준입니다. 이, 계속 상승하면서 어, 11배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PBR 0.7, 부채는 이제 아주 작죠 27%대. 시가총액이 3,400억입니다. 이 수산인더는, 어, 국내에서 유일하게 SMR, 원전 제어 자동화 시스템 원천 기술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이게 소형 원자로 관련된 회사죠. 그리고 대우, 어, 전통적인 또, 어, 건설, 우리 대표 건설주죠. 또 원전주로 움직이는 종목이었고, 한정 KPS, 한정 관련주들 다 원전 얘기 나오면 이제 다 움직이죠. 어, 그리고, 어, GS 또 현대건설 뭐 이런 종목들 어, 대표적인 우리 대형건설주입니다 흐름은 대우가 가장 좋았죠 펄은 5배 수준입니다 어, PBR 0.5이고 시가총액 1조 9천억대 그리고 GS 같은 경우도 이제 펄은 5배 수준이죠 하지만 PBR 보시면 여기 있는 종목 중에는 가장 낮죠 0.4 부채는 200%대 되는 종목들 보시면 좀 어, 대형주들 어, 이 부채 비율은 다소 좀 높은 편이지만 어, 또 흐름은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 총액 GS 2조 대, 현대 어, 대표 건설사죠 4조, 어, 4조 2천억 대 수준. 그리고 뭐 특징적인 거를 보시면 뭐 신원 같이 이런 시가 총액이 이게 500억 대 수준 뭐 계속 어, 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어, 코드네이처는 실적이 나와주지 않는 기업이죠 하지만 시가총액이 여기 있는 종목 중에 가장 낮은 400억대 수준입니다 그리고 히림 어, 설계 쪽 관련해서 가장 그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HDC, HDC 그룹주 중에 가장 그래도 음, 뭐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가장 낮죠 이제 1200억대 수준이고 어, 금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항 건설 관련해서 아주 좋죠. 그래서 사우디 관련해서도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워, 일진이. 뭐, 요거, 원전 얘기 나오면 움직이죠. 요, 파워 자 들어가는 놈들. 오늘 2% 가까이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먼저 수산 인더스트리입니다. 아 지금 1월 3일 신저가를 쓴 이후에, 어 6일째 지금 계속 그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산이. 어 주체는 이제 요런, 요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대우건설입니다. 뭐 연초부터 계속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조정 같은 조정다운 조정 없이 계속 이제 상승하면서 현재는 이제 121선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대우건설 주체는 이렇습니다. 다음은 신원입니다. 뭐 계속 이제 나락으로 떨어졌었죠. 그리고 지금 4천원선에서 더 이상 이제 하락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GS입니다. 뭐 연초, 작년 초부터 뭐 계속 나락으로 갔었죠. 올 초에는 어떤 흐름으로 갈지 잠옷 어, 이제 기대가 됩니다. 지금 어, 1월 달에 계속 이제 반등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주체는 이렇게 어, 지금 기관 쪽이 많이 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금호원선입니다. 아 얘도 어, 보시면은 한번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200일선에서 더 이상 이제 뚫지 못하고 밀려났었죠. 어, 그리고 재차 이제 다시 200일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계속 이제 뭐 하락했었던 종목이었죠. 어, 주체는 이렇습니다. 어, 현대건설입니다. 어, 뭐 건설주의 맏형이죠. 얘 예, 5만원대에서 어, 지금 3만 2천 원대 요 박스권 안에 지금 갇혀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진 파워입니다. 얘도 한번 뭐 시세를 줄 때는 어 크게 뭐 상승하면서 뭐두배 가까이 오르죠. 그리고 계속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어 원래 상승하기 전 단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죠. 지금은 이제 건설주 원전주의 흐름에 따라서 좀 반응할 것 같습니다. 일진이.